상상그 이상을 어... 보여주겠다고 그러거든요아 지금 소용이어 손으로 가네 요어 초밥은 손이지 맞아. 손이죠 연어 너무 맛있다 와 쏘영을 어떻게 먹는데 네. 저렇게 깔끔하게 먹냐 네 엄청 깔끔하게 먹어요. 음... 네. 오늘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두세 등장이 나갔는데 오늘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회들이 굉장히 신선해요 저희가 실장님이 되게 밸런스를 잘 잡으세요 음, 진짜요? 네. 밥양을 조절해서 손님들이 드시기 좋게 음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은 먹행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무슨 일이죠? 그런 예. 식감은 있지만 아. 소밥을 먹었을 때 식감은 아와 바로 오른쪽 눈으로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흰살 음. 생선을 오늘 <웃음> <웃음> <우리> 멀티플레이어 <웃음> 가능한데요 그러니까요 방어는 아,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작업을 걸치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라서. 중간에 어떤 시향 관광객이죠 누가 봐도. 예. 네. 그리고 저희가 쓰는 회들이 다 화려해요. 예. 네. 지금 드시는 것도 다 오늘 잡은 거라서. 음, 그래서 이렇게 생기하구나 네. 아 수양 봐요 수양 봐요. 음. 오. 아자 수양 달걀 추가 두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. 아자 초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스코어 자, 궁금한데요. 일단 먹갱이 먹갱이 스물 열개입니다자소용갑니다 쏘영 소용. 쏘영. 오. 오. 스물세 개. 스물, 오. 아자 수양이 자 스코어는 수양 연요 발... 30개로 현재 1등입니다. 아, 먹객 28, 23, 30. 30개. 고만고만 합니다. 아, 의외로 소용이 지지 않네요. 어, 소 어, 어. 많이 먹고 있네요. 음. 개수를 말하지 않겠다. 맞습니다. 어. 당신이 이제 상상해라. 알은 참 잘하네요. 아유, 비주얼은 만 예. 그 오도로 드시기 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메카도로라고 해서. 메카도로라고 해서. 그게 뭐예요? 황새치. 와, 소영이 음 봤어요? 일어나서 그걸 하면서 대하새우를 쏙 먹는 거. 아, 아 쏘영은 손으로 가네요. 그치, 이게 손으로 먹어야 돼. 손을 깨끗해, 손인데. 아우, 쏘영이 들어갑니다. 방금 소영이 먹은 게 황새치 등살 초밥. 황새치, 황새치는, 와, 아, 귀한 걸 먹었네요. 황새치 등살. 네. 아 진짜 아号 1,700원, 1700원. 두피스천7 0 0원마큼먹어도 되죠? 아, 제일 7700원이면 뭐이제개다다 춤추어 춤추어 아아 편이다 왜? 일다한개더아 w 아. y c h 그리고 나 지금 필요도 없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입에 없는 살이 있잖아. 입에 없는 살이 있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꼬부야. 아, 꼬부야. 싸이는 은근히 멤버들끼리 사이 좋대더니냥 이를 갈았네. <웃음> 계란 미쳤다. 음. 양이스포트를 내고 우와. 있어요. 새우에다가 무슨 고기야? <웃음> 다른 초밥을 두개한 번에 지금 겹쳤습니다. 잠깐만요? 있습니다. 겹쳤어요.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생고 아 딩글러스에... 어머, 어머 어머 아니 진짜. 어머 참치를 두 개씩. 어머. 뭐야? 어머 어머 어머. 중간으로. 두 개를 어머 어머 어머. 음? 아, 생고기 감사합니다. 다섯 개다 올려드려요? 응, 음. 네. 그... 아, 틈글 틈글하다 새우. 와. 새우 진짜 다이지 응. 음. 너 뭐해? 너 뭐하는 거야? <목소리> 왜 싸우죠? 미안해 <웃음> 생새우 두 개만 더 추가해주세요 어, 생새우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추가해주세요 추가해. <목소리> 네, 한 마리는 뭔네 여기 하면 내가 영벌 줄게. 가 그래. 아 그래.